현재 화면에 값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 자리에 는 카운트 A 범위를 씌워 주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2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나서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면 3이 나옵니다 왜 3이 나오냐면 왼쪽에 보시면 1번 하고 3번이죠 2번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1부터 3까지 드래그해서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 취소를 누르면 2가 숨겨져 있는데 이 숨겨진 애도 카운트에 들어가기 때문에 3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면에서는 두 개밖에 없는데 세 개가 나온다면 숨기기를 취소해서 값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